모텔에 왔다 뷰가 너무 좋다 오랜만에 모텔에 오니까 혼자서 자려니까 아이씨 무슨 옛날에는 이런 데 캔커피랑 사과주스랑 어? 어? 이런 거있어 좋다 매번 느끼지만 내가 쓸수 있는 게 없다 집에 가져가. 혼자 있으니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자유롭고 자유롭고 자유롭다. 한 주를 통으로 지방 출장을 보내준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 전주 갔다 광주 갔다 대구 갔다 미쳐버. 화장품 뚜껑이 다 열려 있다 이상하다. 나를 무시해서 내가 없어 보여서 이방을 준 걸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아니면 요즘엔 저 뚜껑으로 뭔가를. 잠깐 쉬었다가는 젊은 남녀들도 저 화장품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다 아닌가? 아닐 거야 이상하겠지 이젠 전라도 광주다 뚜껑이 열려있는 화장품 때문에 내 머리 뚜껑은 열려버리고 지방 돌고 돌아, 돌아 돌아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금맘 먹고 출장비 만 원을 더 쓰기로 했다 회사에선 싫어할 것이다 아닌가? 설마 아닐 거야 뭐 근데 내 돈도 아니... 대표님 감사합니다 으흠. 어우 공기청정기 어우 안마의자 이야 yeah. 그냥 잠만 잤다 오늘은 다시 만원을 낮춰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제 하루 괜한 자격지심에 사치스러운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 쓸줄 모르면 다 똥이다 가진 게 많아도 쓸줄 모르면 똥이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 똥이다. 그냥 다똥 캔커피는 없다. 먹다 남은 헛개수가 들어있다. 나를 무시할때가 없어 보여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대구에 도착했다 이게 말이 출장이지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아따 미... 얘는 내가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이제 광주에서 택시를 탔는데 동대구 터미널이요 이러고 앉아있어 기사님이 화들짝 놀래 동대구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봐도 갔어 아주. 완전히 갔어 모텔로 간다 이제는 숙소 찾는 것도 질려버려서 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예약했다 내가 고른 이유는 딱한 가지다 방이 없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다 수요일 평일인데 방이 없다 왜 설마 방에서 빼빼로를 먹... 우리 와이프는 누드 빼빼로를 참 좋아한다 연애할 때 빼빼로 입에다 물려주면 참 좋아했는데 어느새부터 한번 승지를 낸다 아, 생각해보니까 5일째 같은 옷이다 그래도 옆에 와이프가 있었으면 다른 옷이라도 챙겨줬을텐데 와이프가 보고싶다 출장간다고 호래비 냄새 난다고 제발 좀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 챙겨줬는데 한번도 갈아입은적이 없다 와이프가 보고싶다 홀가분하다가도 다시 밀려오는 이 공허함, 이 그리움, 그녀도 나처럼 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립겠지.